귀엽기만 하면 돼요? 어, 막 일곱 살까지? 아 그런 느낌은 아니지 누나 하면... 아이폰 사정 아이폰 사정 <웃음> 연아는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저 혀에 네? 저의, 괴항이 생겨가지고 아, 괴이래 진짜? 어, 괴항이 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야 광고야 광고 입장하고 네어 깜짝이야 어, 자신의 아픔을 되게 웃음으로 또아 웃음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았어요 <웃음> 다시 해주세요 어? 더러워. 어 기름 져라 기름 져라요 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요? 어릴... <웃음> 토크죠 <웃음> 토크하려고 이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연상연하 동갑 뭐가 좋을지 본인의 취향은 또 어떻고 장단점을 서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연상 킬러거든요. <웃음> 저 연하 좋아해. 요 음, 어? 주죠? 언제부터요? 음, 거짓말이에요. 음. 연상 좋아해. 아 <웃음> 저도 오로지 연상만 봤나. 상관없어요. 제가 연하죠. 저 연하부터 또, 듣고 싶어요. 네, 연하의 장점 뭐죠? 원래는 연상을 좋아했었는데 연하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저는 귀여운 사람을 좋아거든. 하 어, 큐티 큐티. 상대적으로 연상보다는 연하가 귀엽잖아요. 우선 음. 누가 귀여우면은 막. 깨물어 버리고 싶어요 귀엽기만 하면 돼요? 음... 어, 막 일곱살 가는? 아 그런 느낌은 아니지 또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스물 아... 두살 밑으로는 안 돼요 오, 오, 왜죠? 왜죠? 그대안 같다고 요 아니요 군대랑 상관없이 스물 두살 밑으로는 진짜 애예요 스물 두 살부터 어느 정도 성인의 귀여이 있단 말이죠? 아, 성인의 귀여 그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야동을 볼수 있는 귀여아 <웃음> 아니, 아니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스물 네? 한 살까지는 정말 생각 없이 놀거든요? 스물 두 살부터는 자기가 뭔가를 생각을 해요 군대 가야겠다 군대 가야겠다도 미래의 생각이기도 하고 음. 그거 말고도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 그런 생각을 하는 연아가 좋아요. 비전 있는 연아가 비. 비전 있는 남자가 좋다! 네 비전은 있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어... 뭔가 생각을 있어야 되거든요 질문 질문 질문 네. 언니는 나이를 계속 먹어도 22살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어, 네 상관 없데요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진짜 이 리플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 영상이 너무 선물 같을 것 같은데? 커서 오세요 오! <웃음> 시청자들은 <나라진> 사람은? <웃음> 당신 영상이고요 저, 싫어요? 쓸수나아요 아, <웃음> 어필로 잘생긴다. 방금 필 잘생겼는데? <웃음> 아, 나 방금 프로였어 <웃음> 귀여운 연상 싫어요? 귀여운 연상 좋아요. 근데 귀여운 연상 잘 없어요. 오 오빠가 해 줄게. 그걸 매력 없는데요. 실적. 네. 그러니까 이게 싫어요. 응. 오빠가 해 줄게. 이게 싫어요. 아, 나 오빠 추억. 연하들은 했다. 스 누나 하면... 아이폰 사줘. <웃음> 아이폰 사줘. 연하는 이렇게 말못 한다니까요? 네, 네. 연하는 이렇게 말못 해요. 아, 누나. 시기가 허저네. <웃음> 그렇게 말안 한다고 그렇게 걔네는 안 필요해도 사달라고 잘 못해요. 아, 아 그럼 티가 나는. 그런데 티가 나죠. 미도가 생각하는 연아의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요? 점다. 네. 결기, 네. 아, 결기, 결기 왕성하다. 혈기 왕성하다. 아, 왕성하다. 왕성하다. 누나 완전 킹반네오지고지리고막 이런 이런 좋아요? 아, 진짜 저는 진짜. 아니요 그런 거은데아몇때려요아 <웃음> 어. 연아 같아요. <웃음> 아 때리고 싶은 존재 연하다. 아니야 음. 음. 아니야 아니 아니 그 아니야. 그 연아 연은 어때요, 형? 저요? 응. 음. 음. 좋죠. 음. 뭐가 안 좋겠어요? 그러게요 다 마태한테 싫은 게 어둡겠어요 양념푸로 <웃음> <웃음> 쌍을 찌라라 <지랄한> 한다왜 <웃음> 좋은데요? 왜? 어두워주고 싶은 매력이 있어요 음. 세상을 경험해 볼지 못했으니까 나같이 <웃음> 세상에 찌든 사람이 에이.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음. 같이 해줄 수 있고 에이. 내가 자, 조그만 걸 해줘도 음. 매우 감사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지듭을 당신이 알려주면? 부동산 계약 어떻게 하는지, 전세, 전세 대출 자금은 너나이에 뭐가 있는지, 이런 가르쳐 줄수 있는 거잖아요. 쇼, 네. 완전 어른이죠 네. 마트는 다 해주지 않아요? 전세 대출. 그러니까 방법으로. 마트는 안 알려주잖아요. <웃음> <웃음> 어, 그냥 아 이거 하면 해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을 다 계약까지 다 해주고 아, <웃음> 싶어요. <웃음> 네.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하를 만나보지 딱한분 있어요. 연한데 성숙하면.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얘가 되게 성숙하네. 되게 야물딱지네. 이 친구한테도 배우고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나오는 그런 바이브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서 뭔가 서로 윈윈이 되는 그래서 저는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연하의 단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원래 돈이잖아요. 저도 좀 해주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그런 단점이 상관없다 음 하면 은 연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하 음음음 단점 뭐예요? 단점. 제가 연하를 만나봤거든요 전 만나보고 나서 안 만난다 주위로 바뀐 거 같아요 저도 해주는 거 좋아해요 엄마는 네. 해주려고 하고 뭐 그때 돈이 제가 없어도 막 알만해가지고 음음 걔한테 쓰고 막이랬었단 말이에요 했는데 평소에는 야 미소야 야야 야 이러다가 뭔가 잘못하면 누나아 힘받네 어나 이게 제일 싫어요 저희 진짜 전형증이 어린 연하네요. 어, 그, 어린 그래서 연하네. 제가 22살 이상 음... <웃음> 어, 제가 성숙한 연하를 안 만나봐서 아직까지 음... 가치관이 안 바뀐 걸 수도 있다는 음... 성숙한 연하를안 만나봤어요. 음... 마태형이 생각하는 연하녀의 음... 그... 단점? 단점은 뭔가요. 저랑 가치관이 보통 많이 달라요. 그렇죠. 일단 먹는게 중요해요. 아... 그렇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불로 소득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치?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연락하는 막 처음에 하고, 이해하고 네. 있는데, 관심사도 네. 네. 다를 거고. 그치, 그치. 아이씨. 아이씨. <웃음> 어, 어 그래도 나오기 전에 막았네요. 오. 네. 오. 지금 연아는 마무리 해보고 음. 동갑으로 가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갑이랑 만나본 적한 번도 와, 없어요 저도 없어 저 동갑 싫어해요 일단 관심사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너무 친거 같아서 별로예요 남자들은 보통 음. 여자들보다 살짝 음. 정신연령이 어리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동갑은 연아가 아니라서 음. 그런 귀여운 메리트가 없는데 살짝 어린 경우가 많아요 음. 수영기 전에 공부하고 있는데 자 놀러 가지 고좀 화가 나요 그러면 <웃음> 어, 막 처리 안된거 같은 음. 그런 느낌 미도 어? 안 맞아봤는데? 안맞아봤는데 응. 단점이라고 하면은 연애를 많이 했을 때 응. 싸울 때 제일 크게 싸울 것 같아. 응. 뭔가 내가 응. 싸워보진 않았는데 사귀어보진 응. 않았 동갑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네. 친구 같은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왜냐하면 음. 동감할 수 있는 세대가 똑같잖아요. 네. 내가 지금 27살이니까 네. 27살의 고민을 같이 할수 있어요. 동갑의 단점은 없어요? 단점? 위도가 네. 말하는 게 맞는 거 같지 않아? 음. 동갑일 때더 크게 싸우는 게 맞는 거 음. 같아. 나는 지금까지 제일 크게 싸웠던 게그 동갑 친구랑 싸웠던 거 같아. 와. 네?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뭐라고 했던 게 거기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 와.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음. 비교하는 경우가 좀 하지 똑같은 나인데넌뭘 가졌고, 어, 난 뭘, 난뭘 가졌고, 음. 내가 뭐가 없고, 네가 뭐가 없고, 이렇게 잘 보여. 맞아, 이게 진짜 절벽 가까이 있는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 어쩔 수 없어. 맞아, 비교하게 돼. 맞아. 연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장점, 연상 남. 의지가 된다. 의지가 된다. 아. 특히 이제 여자한테 남자 연상은 보통 의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 응응응. 그게 연상 맞아요? 이탈리 <웃음> <웃음> <웃음> 좋아 이런. 연상남. <웃음> 어, <진짜로? 오, 웃음> 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좀더 연하보단 진심이다. 음뭐 이런 이것도 편견이 편견이겠죠. 편견이긴 하겠는데 그리고 저는 다리 좀떨지 마라. <웃음> 어 신사임당 같아요 신사임당. 아유 <웃음> 어, 어, 어, 어, 귀여워. 저 이런 거 좋아요. <웃음> 어 귀여운데. 어. 연상. 아 연상인데 뭔가 내가 조련할수 있는. 어, 뭐라, 아 뭐라. <웃음> <웃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여러 명이서 만나서 센척을 하는 게 조금 덜 하더라고요. 음. 느낄 거다 느끼고 이제 사회생활도 막 해보고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내가 쪽팔릴 일이 좀덜 하고 무슨 음.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는데 누나 내가 지켜줄게 해가지고 음. 개판 칠 수도 있어. 어. 아, 착이죠, 착이죠. 아, 그렇죠. 근데 연상은 이제 딱 똑부러지게 음. 이렇게 정리하고 음. 주영이 뒤에서 약간 음. 추스리게할수있 도와주는 음. 약간 서로 하는 민님 관계. 음. 아, 귀엽냐. 음. 그 연상 여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 연상 여 입장은 제가 또 연상 킬러를 했잖아요 응. 왜 좋냐 의지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어줘요 깊은 얘기를 할때 티키타카가 되는 것은 연상이었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제꿈 나이 준 거면 은 네. 결혼하셔야 죠 근데 이게 저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에티튜드를 가진 사람을 연상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가볍지가 않아요 만남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또 때로는 부담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단점이 될수 있죠 음. 네. 음. 그럼 어때게요저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아안 해봤다 그냥 사람 수치가 좋아서 네. 만날 때니 나이 전혀 연연이지 안.. 안, 안, 안 자, 자. 아.. 뺏띠깨.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머리 눌렸지 어, 아나 목이 눌린 줄 알았어 <웃음> 그 영상의 장점이라고 하면 나를 보듬어 주 는걸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음. 아, 나 주고 이런. 어 그치. 저는 남한테 의지하고 남 남한테 내 얘기를 하는 스타일 이 전혀 안안 해봤는데 지금 의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어 진짜. 그냥 생각이 좀 있어요. 내 돈벌이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 음. 음, 그쵸. 저는 그게 큰거 같아요. 음. 어, 맞아 일할 때 약간 중요한 같아. 음.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사회생활 좀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음. 내가 일할 때 연락을 못해도 이해를 해줄 수 있고 맞아 음... 어막 그런 거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건 음... 너무 좋은 거 같아 맞아 맞아 영상에 보셨죠? 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일단 아, 대부분 바빠, 바빠. 밤에 봐야 돼요 그게 밤에 보면 뭐 하겠어요? 자정 영화를 보거나응 잠을 자지 어때요? 잠나출고나고 양치를 하겠죠? 응. 음, 세수를 하겠죠? 요안 아, 어때요? 단점 <웃음> 꼰대 아, 아,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말자. 아.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미도야, 책좀 읽어라.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인사를 하는 게뭐 이럴 때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게 맞고 뭐 하냐고. 약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이거든요. 음. 근데 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일이 없어. 음, 그런데도 음. 이제 막 알려, 알려주고, 막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음, 해야 된다. 굳이 나도 내 생각으로 음. 할수 있는 걸 아. 말을 해가지고 아. 어른이 잘할 것을 넌 어리니까 몰라 음. 내가 알려줄게 누가 또 말해주는 냐에 따라 아 너무 도움이 된다 너무 좋은 맞죠, 피드백이다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뭔가 싸우면 너 너무 어리다 막말로 음. 어린 거 알고 만난 거잖아 음. 근데 나뭐 어리대 <웃음> 아니 참 사, 사귈 때부터 너 너무 어리니까 만날래. 이것도 아니었고. 맞아. 요 솔직히 말해, 저는 성숙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어. 너 너무 성숙해서 좋아. 연애연들이는 성숙해서 좋아. 했는데 갑자기 싸울 때마다 너 너무 어리다. 이질으로는 그. <웃음> 몇년 전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너 음. 너무 어리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음. 지들이 행동하는 게더 어려워. 음. 뭐 철이 안 들었을, 안, 안 들었다. 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그런 것도 모른 채 음. 저한테 너 너무 어리다 너 이런 거 이해해줄 줄 몰라 음. 그런 애들 많죠.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릴 확률이 네. 음. 생각한 게 어릴 경우가 많죠. 음. 음. 연상 음. 단점. 연상 여의 단점 없는 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 아니, 근데 가끔 갑자기 결혼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면 알겠어요. <웃음> 응, 누나. 어, 따라갈게. 누나? 어.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애기 이름은 유급이야? 유급이야? 축하를 내가 불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런. 난나 근데 연상 그 연하 사실 상관없어요 동갑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어, 그럼 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과정 없이 결과를 가지려는 새끼들이. 아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 연상 어. 연하 동갑 쓸데없이. 어. 노력을 안 하고? 노력을 해야지. 바로 그것부터 생각하는. 오. 아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연상 연하 동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은 여러분 사람밖에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깔아두시고 저희 얘기를 듣고 응. 여러분들께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나도 그렇지. 공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에, 좋은 판단의 기로가 되는 역할이 이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연상연하 동갑, 장단점 알아보기. 어, 유진이가 있어야 되는 거. 대성공. 대성공. 대성공. <웃음> 대성공. <웃음> 대성공. 와. 와.